빠질까봐 어? 오, 오, 미쳤어. 쌍거리야 쌍거리. 보셨죠? 작은 애기 쌍거리어 36수 됐잖아 형님. 말씀드리자마자 타이밍 좋잖아 형님. 제가 형님 그 연세에 동생한테 들이받치시면 되겠어요 형님. 사이즈도 크네 또. 아이. 릴링도 빨리 할수 없잖아 형님. 이게 리경수 문달봉 전설. 자고 제가 지금 해변에는 애기가 많은 게 참고해. 오, 역시 사이즈 괜찮죠? 오, 사이 즈 좋아. 첫 아, 수. 엄청 좋죠 해뜨기 전에는 진짜 초겨울 날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송순식님, 아 내일 여수 간다. 날씨가 여러분 아예 아니에요 이거 뭐 아니면 내만에서하시겠죠 내 뭐. 마리아 형님 순식님 날씨가 뭐가 중요한가요 실력이 있잖아요 <웃음> 아, 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이, 이, 27마리 그거에 그쳤어 양성렬님 겨울이라 살이 덧 찌신 데아내피입었다구요내피 <웃음> 추우면 내가 벗어볼게 어, 오랜만에 한 마리 오. 손이 시려오니까 사이즈 괜찮아요 손이 시려오니까 챔질도 이상하게 돼 예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거 챔질하면 분명히 얘가 밑으로 깔릴텐데 예자 후에 엉켜서 그러면 바닥으로 쭉 깔고 오겠죠 금동 써보겠습니다 금동 오랜만에 뭘로 나오나 이거 어이 감각은 살아있는데 대사네 역시 다섯 마리째 분포도가 적어요 바람이 솔바람이 부니까 조금 조금 용 떠내려가요 이왕에 가지 60으로 감 잡은거 60으로 또 작은 꽃이랑 해볼까요? 바로도 좀 날려 어? 실려고요선님딱 도착하셨나요? 오오 배가 다 있어 여기 내항에 전갱이 있다고 하던데 이 기준이에요 내 항의 전갱이 괜찮지 않나요? 자, 일곱 마리째. 아이고, 크진 않다. 서해권 10월 사이즈네. 하나 고 아이스마님, 저도 인천 배 타는지 한소했네요 인천은 오늘, 저기 이일선님도 가셨는데? 자, 오, 어, 한마리 더 나왔어요? 이거 제가 사이즈가 커서 릴링을 빨리 못하는게 아니고 애기가 작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릴링을 빨리 못해 빠질까봐 오! 어, 오! 어, 미쳤어! 쌍거리야 쌍거리! 보셨죠? 작은 애기 쌍거리였어 한마리? 두마리? 쌍거리가 나와? <웃음> 엄마리 <웃음> 예 감사드립니다 이님 어우 감사드립니다 좀 부질했는데 와. 뭐. 아니 무슨 무슨 짓, 이런 짱나고 같은 경우가 있어? 친구인 줄알았더 진상도 따라오는 일, 일타 2피 성님이 집에서 조촐하게 파리해야 되겠네요 왜? 오늘 같은 날 추워서 아손님이가참 지방이 없지 뭐야 왜 갑자기 조성택님 여기 개체수가 좀 되네요 그러게요 개체수가 좀 되네요 벌써 1마리요자1마리 했어요 두자리 돌파 47살 짱 낫고 남네. 오씨 모르겠는데 이거 <웃음> 딸기만 농양님 안녕하세요. 네. 강성님님, 성님이 내일 취소되고 오늘 그냥 집에서 먹잡하대 아, 내일 취소됐구나. 응? 어떻게 형은 지금 막 잡고 있는데, 우리 우리 성님이 아쉬워서 어떡게야 어? 자, 열한 마리. 아, 이몇 마리지? 나 거야? 나, 나몇 마리냐? 1 1 마리인가? 어1한 아, 마리죠. 오케이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예자에 잘 나오지 않나요? 삼천포 예자던데 예예. 예자로 잘 잡으시더라고. 근데 여기 방법은 예자에. 아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자에 저기 하시더라고 가지 채비. 가지 채비도 길게 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셨죠? 봉돌을 달아도 가지 줄은 왕왕 엉켜요 많이. 전구슬채비를 해서 조류가 있다면 쭉 따라하면서 살짝씩 풀립니다 근데 애자를 추루 해서 하면 챔질을 하면 채비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더군다나 전 가지채비를 길게 쓰는데 챔... 챔질을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근데 여기 애자가 있으면 애자 후에 내자 후기에 걸려서 바닥만 질질질 끌고 그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자 쓸때 그 바지챕이 그건 안 씁니다. 어, 지금쯤 한 마리 나올 때 됐는데, 그죠? 이제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뭐 문자가 두번 치고 와? 응, 어, 재난 문자. 아 오랜만에 어어 조금 더 가장 이걸 어, 한, 한 나왔어요. 뭐한한 마리 나왔어. 오늘 지진 난거뭐 소식 없나요? 나 탄. <웃음> 어 사이즈 괜찮아요. 이번 것. 아 이러다가 또 이제 뭐그 만조 가까이 돼 가지고 또 나오겠지. 끈적이님, 아직 알쭈 시즌이 아닌가 봐요. 음, 그, 드러치 하는 것도 있다고 하시던데, 저한테는, 그렇게. 연옥사랑이님, 드세, 드세요, 형님. <웃음> 잘하는 짓이다. 어, 어우, 갑자기? 두 마리요? 아니, 형님, 예, 18마리, 리경스 마리스 잡았어요, 형님, 지금. 지금 막. 아, 오늘, 오늘도 이거 드롭보 어, 오, 크다. 이거는, 이분은... 어? 알찼다, 이거. 대가리가, 대가리가 툭채 나와 있어. 안 먹은 줄 봐라, 그러고. 아, 볶음도 있어요. 반찬을 한두 가지를 안 펐어요. 아, 이거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 안했어 와... 오늘은 푹 퍼서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맛있네요 밥이 연옥사랑이님값 나도... 아... 두 달... 아니야 동갑이잖아 참평이님, 팍팍 줄더라고요. 그렇지. 잡아서 먹어야지, 어디. 연, 연옥사랑이님 특히, 피문어 먹어. 왜 사태질 이렇게 마, 만들어? 피문어로 그냥, 그, 그렇게 놀리고 그러더니, 그냥. 한말이 왔잖아, 그래서. 에이, 친구한테 사태질 한번 하니까, 어? 그러면 연옥사랑이님한테, 사태질 한 번씩 해야 되겠잖아? 가만히 있어 보자. 뭘까, 이거? 어우큰 놈이었네. 와, 그렇게 그렇게 먹이 드니, 큰놈한 마리 나오네요. 부담가자 <웃음> 아, 참, 네, 야, 29마리. 나, 나 그거 한번 먹으면 한 2kg씩 찔것 같은데. 응, 자, 30마리. 어, 뭐, 안 나온데? 타면서도 나오네. 형님전근사시 놀림만 두 번입니다. <웃음> 청평님 보면, 어? 아까,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무튼 3땡. 전문 용어죠? 3땡. 전3천0 0포는 알지 못해. <웃음> 모른다고 해야 되겠지. 그지? 어, 이, 거는 황토색이죠? 할봉아 깎아 사 먹어, 네? 형님이 용돈이다. <웃음> <웃음> 어, 저, 진짜 <웃음> 딱밤을 막 때리고 싶지. <웃음> 와, 저, 진짜. <웃음> 정미숙 형님, 감사드립니다.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아우, 와, 왜, 왜들리려 오늘 완전히 그냥, 건물 한세채 사는구만. <웃음> <웃음> 제, 제, 이제. 진정한, 진정한 진상으로. <웃음> <웃음> 와, 진짜. 정미숙님 양성님 애들한테 끝내나좀 <웃음> <참, 나. 웃음> 야, 내가 맨정씨으은 저거 이거 못 읽겠으니까. 형이, 문한번 뗄게. 아, 제 오늘 치문일 때까지 웃기려고 하는 건지. 흔히 형님, 문어는 절대 덜보는 <웃음> 와, 오늘 골병된 날이다, 진짜. 그래도 막내네 무슨 35수 저주의 후원이라 그래요 아니 아니야 36수 됐잖아 형님 말씀 드리자마자 타이밍 좋잖아 형님 제가 형님 그 연세에 동생한테 들이받치시면 되겠어요 형님? 사이즈도 크네 또 아이 참. 릴링도 빨리 할수 없잖아요 형님 이게 리경수 문달봉전설 저참 <웃음> 자식 너 이거 너 릴링하고 보자 어? 어 황토색이네 어 이, 이건 알쳤다 대가리 뾰족하네 뾰족한 게 아니고, 이게 울퉁불퉁해. 오? 어? 와, 담을 뻔했어, 나 이거. 여러분,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 그렇지만 이거, 방생할 거지만, 한, 한 마리 저기 해주세요. 쳐주세요. 정렬이 봤나? 어? 형은 쭈꾸미 채비로 문어, 문어 건지는 거 봤어? 쟤들은 이런 거못 한다고. 카운팅하고, 아무튼. 저건, 방생해줬어도, 문어니까. 달봉이는 문어 많이, 걸. 아, 참. 내가, 내가 어떻게 대리겠지6 0촌치 가지로 잡은 거라고. 문어 눈이. <웃음> 야, 이거 평소에 내가 행실을 잘못하긴 잘못했나보다. <웃음> 와, 여럿이, 여럿이 들어오니까 이거, 헌치, 이, 말빨로 어떻게 안 되는구나. 잠깐만, 진정 좀 하고. 문어, 문어 포함? 정어축감이라고 봐야 되거든. 나 36마리, 형님, 저 36마리 있어, 형님. 짱났고, 35주, 일무, 아이, 쟤는 또뭐 이런 걸 따지고 있어, 저 진상. 연옥사랑의 74년 범띠 막내 달봉이 앞으로 행들말잘 들어라. 깎아 사줄까 달봉아. <웃음> 쟤 오늘 고삐 풀렸어, 어? 아, 나 진짜 월척이 그냥. 옥수수 털리듯이 털리려고 만 진짜 흔히 <웃음> 형님 보름이 우위병이 아. <웃음> 원래 폭격 중에 제일 치상계 형님 융단폭격이에요정신차은 틈은 주셔야지 형님까지 이러시면 안되지 성렬이 쪼잘하네 동생 아나 <웃음> 아, 이거 채팅은 잊지 말아야 되겠어 와. 정청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유병 싸 <웃음> 우유.. 병싸움이다 <우유병> 진짜? <웃음> 아우 오늘 훈이 형님한테도 저기하고 어이.. 나고야 이거 38마리 째지역시 리경스 세우는 건들지마라클 큰일나지 세우는 훈이 형님 정신차리세요 <웃음> 형님이 제일 나쁘세요 지금 어.. 리경스 심정을 알겠어 형이 제일 나빠요. 그럴 때, 그 심정을 알겠어. 아 형님이 제일 나빠지. 아, 참. 훈형님 감사드립니다. <웃음> 자, 38마리. 님순서님, 같은 배 타서, 어?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는데? <웃음>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웃음> 같은 배 타셨다고 하시더니 바로 뒤에 계셨어. <웃음> 이호님, 어제 2년 만에 선상에서 쭈꾸미 라면 만나게. 오, 2년 만에. 입맛 없으실 땐 선상 라면 끝내주죠. 성렬이 다담벼 없이 동생. <웃음> 넌 찍혔어.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연옥사랑의 달봉 친구 안녕하세요. 얜또 뭐니? 한 마리 남았죠? 울라프님 오전필이 7,80도 할거 같더니 바다가... 제 실력 탓하면 되죠 제가 못잡은겁니다 저는 오늘 30마리 먹었어요 아나한마리 쇼파를 딱팔았어 <웃음> 건물 사겄다 진짜 자 건물 사겠죠? 아, 친구가 또 줬으니까 한 마리 더 잡아야지 예 형님 건물 사갔어 형님 근데 성열이는 건물 사면 구멍을 크게 뚫을 것 같아 어우 사이 좋아요 막판에 손맛도 좋아요 초날물 와몇 마리요? 54마리? 청평님, 저희 이제 바빠서 조심히 올라가세요. 고맙습니다. 청평님, 오늘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 갑자기 따박따박이에요? 손녀님, 좀만 기다려봐. 손님 온다. 식탁 빨고 오겠네. 야, 오늘 대박나라, 진짜. <웃음> 자,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야, 씨. 왜 이래? 갑자기. 막판에. 못 남았습니다. 이거 전장피가 많이 었습니다 이야. 자 보셨죠 여러분? 또리 장군 또리 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20분 더 남았다고 하십니다 짱났고 난 끄떡없어요 <웃음> 자 57마리 챔질이 좀 강해지죠? 어? 잠깐만 이거 한마리한마리가 소중해가지고 이거 릴링하고 읽어줄게요 와우 오늘 말이셔 미쳤어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애기보다 체비가 앞섭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려형님께서 수시로 말씀드린 원줄과 그 로드는 직각이 돼야 됩니다 그게 기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 쭈꾸미 낚시는 잘 잡는 방법 그런 거 없어 기초 기초 기초가 쌓여서 거기 경험이 좀 쌓여가지고 그래서 잘잡으시는거예요 <웃음> 훈이형님 감사드립니다 뇌물은요 형님 형님이 주시는데 어우 끝까지 어우 훈이형님 감사드립니다 스마일님 미세먼지 없나요 인천 심합니다 어 미세 미세? 되게 날씨 맑은데 여기 훈이형님 감사드립니다 시훈이 8마리 째 형님 이래... 저래도 나오네요 진짜 하... 이건 진짜 선장님이 유능하신거예요58 훈형님 부디 들어오셔요 자한 아,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다 그럼 6 0발리되데 그죠? 어디까지 흘리실까? 자59 내리자마자 한 마리 <웃음> 들으셨죠? <웃음> <웃음> 선생님 방송 켜 놓으시고 아, 자 아쉽게도 아, 한 마리 이벤트 했으면 <ESC2> 더 재미있었겠다. 전이있 장비들 챙기시고 퍼백하 저 60만이라고 쳐주시면 안 돼? 아, 김상권님 60, 예,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오늘 삼천포에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선사, 또리장군, 또리호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예약 팍팍 하시지.